아주 많은 양압기가 네. 나와 있죠. 아. 근데, 뭐, 원리는 다대동소이하고 차이는 이제 그 소리, 소음이 시끄럽느냐, 좀덜 하느냐, 그 차이. 요새는 뭐, 전산, 이런 디지털이, 어.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, 뭐, 기능적으로는 뭐별 차이들이 없어요. 아, 근데, 이게, 전산 역하 되는 거 맞죠? 아, 어쩐지 그, 바람이 자꾸 새는 거예요 어, 이렇게 콧대. 다 요렇게 생긴 여기가 네. 콧대랍니다 여러분 네,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아 얘가 이렇게 된 네. 이유가 시킬려. 아, 아 네. 그냥은 음. 이게 밀착이안 되고 왜냐면 네.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보니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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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양악기 쓰고 자다가 입을 벌렸다가 깨는 거예요. 바로이막 세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요. 음. 이걸 쓰면 헤어스타이다 묻어지기 때문에 참마쓰라고는 못했어. 아, 네. 근데. 왜 이걸 띄니까얘 바람이 나오고 대고 있을 땐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? 아니,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. 아, 나오는 소리, 거예요? 네. 소리가 안 나. 아, 안 소리가 안날 뿐이고. 네. 아. 근데 이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지금 그 바람이 아직 약해서 그래요.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. 보통 모흡 환자들이 10, 12뭐그 정도에서 어? 많이 하거든요. 아, 시원해 <웃음>